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. 수많은 종파들이 우리하고 대적해서 소리 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. 뭐 기독교, 천주교, 불교, 민신을 하든 뭐를 모시든간에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파가 다 우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. 우리하고 내가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말을 했어요. 제가 지금 세 번의 역경을 겪는데 첫 번째는 초창기에 그때 천원 넣고 그럴 때그 우리를 지원하시면서 뭐 2억 4천가를 통장에 우리에게 넣어줘가지고 역사를 하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그때 그 인력이 아주 고급 인력했어요. 제자분들이 김명가 사탄이가 김명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한다. 돈이 있죠. 권력이 있죠. 지식인들이. 그때 8 0명이라 하면 다 이리 갔어요. 이리 가고 6명도 안 남았었어요. 그래서 나는 김명시가 사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사탄이 아닌 것을 사탄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이돈다 내줬어요. 이 홍역을 첫 번째 제가 치렀어요. 이번에 겪는 제가 두 번째 시련에 아마 칼침 안 맞고 목댕에안 맞아서 그걸 대신해서 이거 치르지 않나 싶어요.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이런 나쁜 사람일까 나하가지고 막요런을 떨죠. 이게 엄청난 지금 시련에. 그런데 두 번째 시련이 엄청나고 인간적으로 상상도 안 되고 무조건 나쁜 뭐 이렇게 되지만 답이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지금 제가 이두 번째 일은 왜 이루어지느냐는 것을 제가 알아요.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가 남았어요. 이건 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, 아마. 그러나 그것도 어, 답이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세계적인 막 포탄을 쓰고 막 핵무기를 쓰는 전쟁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전쟁을 하는 게 저예요. 그 전쟁이 세상에 그 단단하고 완벽하고 무서운 종교 집단의 조직들이에요, 여러분. 그들과 싸움을. 그들의 머릿속에서,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은 없겠느냐는 것이죠, 여러분.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그 사탄들의 시방이나 방향은 어떻겠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, 여러분. 세 번째, 더 남았어요. 베드로라는 분이 알죠. 닭이 울기 전에요? 울기 전에? 세번 배신한다고 그랬죠. 어? 세번 배신이 뭐예요? 누구를 버렸어요? 예수님을 버렸죠. 그리고 사탄의 압력에 굴복했죠. 그럼 몇 번을 굴복했어? 참 묘하죠. 여기도 예수님이야. 사탄의 굴복이야. 마지막에는 뭐야?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. 저는 이렇게 안 해요. 여기는 그때 뭐 2억 4천, 24억 정도 다 제자들 다떨어보내서 지실 때한사람 지켰어요. 그때 오고할 때도 없을 정도로 다 했으니까 모든 다 버렸어요. 우리 가족들까지 모두 다 버렸어요. 식수들까지, 식구들까지도 다. 응? 첫 번째, 김명식 투쟁할 때. 지금 두 번째라 고했죠 여러분.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. 돈 달라는 거 주면 끝나요. 그러면 어디에요? 나는 첫 번째 여기 굴복을 했어, 안 했어? 안 했죠. 두 번째 제가 굴복을 해요, 안 해요? 죽어도 안 해요, 제가. 왜? 밝힌다는 거죠. 밝혀야 되겠다. 세 번째. 엄청 역사와 불행이 닥치겠죠? 굴복 안 해, 나 여러분. 갑니다. 이게 차이점이에요, 여러분. 국가와 국가 간보다 미중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예요. 그리고 우리의 적은 정신적으로 또그 사람이 그 세뇌된 걸로 어떠한 민족도 따라갈 수없도록 무섭게 세뇌되고 조직된 그 조직들하고 수천 년 흘러온 그 엄청난 조직들을 내가 다 잘못됐으니까 거듭나야 된다. 하늘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얼마나 무서운 전쟁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. 그 무서운 전쟁을 하는 저에게 여자로서, 돈으로서, 권력으로서, 어떤 것으로든지 사탄들의 얼마나, 정말, 핍박이 있겠는가.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. 다만 그러나, 음, 답이 있다는 것이죠. 음.